성장전략 및 팀구성 이제 사업계획서 마지막 단계인 성장전략과 팀구성만 남았다 성장전략에는 자금조달, 시장진입 출구목표 팀구성에는 보유역량, 기술개발역량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까지? 마지막까지 쉽지 않네 어떻게 전략을 짜고 계획할지 도움이 필요해 성장 전략 단계는 에 솔루션을 통해 만들게 된 사업 아이템을 통해 예상되는 매출은 얼마인지 추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자금 내역과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성장 전략에 대해서 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 수를 늘리는 전략이나 방법이 들어가도록 작성해야 하고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사업을 운영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방안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항목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부분은 지원 제품 개발 및 개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소요 내역을 항목 산출 근거, 조달 계획으로 나누어 상세 작성합니다. 이때 앞서 작성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방안의 내용을 활용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소유 항목을 해결 방안에 근간하여 작성하고 개발 후 판매 및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자금 소유 내용을 작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 계획 작성 예시를 보면 비목별 사업비 산출 근거를 상세히 작성한 후 정부지원금과 창업자 부담금을 구별하여 조달 계획을 작성했는데 이때 창업자 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나눠 기재합니다. 집행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앞서 작성한 추진 일정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작성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설비와 기계투자에 의해 운영자금 부족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하기 위한 설비 또는 기계투자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자금 소유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지원 제품 및 서비스에서 개발 완료 후 성과 창출을 위한 매출액을 추정하고 추정 근거 및 방안을 상세히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추정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작성 예시를 살펴보면 목표 고객을 착용형 로봇 제작 업체로 잡고 있는데요 대량 생산 방식, 공정시설 설치와 같이 진입할 방안과 실현 가능성이 잘 작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작성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비즈니스 모델의 How to s a y 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존 내수시장 진출 실적과 향후 매출 예상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만약 관련 실적이 없다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성장전략의 마지막 항목은 출구 목표 및 전략 수립입니다. 추정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즉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자금 유치 전략과 출구 전략을 수립하여 작성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투자 유치의 경우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 보호를 위한 자가 설치 및 연구 인력 확보 등을 이유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정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소유자금 산정하여 작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소유자금 산정 시에는 대량 생산 등을 위한 설비자금, 홍보를 위한 자금, 유통채널 확보를 위한 자금, 기술개발이나 마케팅을 위한 인력 확보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어서 자금유치 방법에 대하여 투자유치나 인수합병, 기업공개, 정부지원금 등으로 작성하게 되는데요. 예시의 경우에는 투자유치를 위해 진행 중인 과정과 향후 계획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출구 목표 및 전략 수립이 어렵다면 선두기업의 투자유치 사례나 경쟁사의 R&D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원기업의 사정에 따라 인수 합병이나 기업 공개와 같은 전략 수립 계획이 없어 다음과 같이 계획 없음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유사기업이나 경쟁사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팀 구성 단계는 추정된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등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팀 구성원은 지원기업의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기업 등 업무 파트너 기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팀 구성을 작성하는 이유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필요 기술에 대하여 자사가 보유한 역량과 보유해야 하는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항목 작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은 지원 제품을 개발 또는 개선하는 데 필요한 인력자원에 대한 계획을 보유 역량과 추가 보강할 인력, 업무 파트너로 나눠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팀원 현황 및 역량의 참여 인력의 담당 임무, 경력 및 학력 등의 정보를 기재하는데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등 창업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경력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작성 시에는 지원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업무 내용과 연계하여 작성하면 좋습니다. 팀의 기술 개발 역량 부분에는 지원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이나 개선에 필요한 조직의 자체 기술 개발 역량을 연구 개발 보유 장비, 인력 등을 포함해 상세히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성과 공유제, 비정규직의 정규직과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실천 계획을 기재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에는 향후 추진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데 중소기업 성과 공유제 활성화 방안의 제도들 중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명, 도입 일정,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사업계획서가 드디어 완료되었구나 그럼 이제 지원사업에 신청하러 가볼까?